예, 미 보십시오. 아까 밑에 있을때랑 완전히 틀리죠? 미만 보신다고 하면, 저 같이 관리했던 음, 땅인데도 미발달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키는 작은데, 알맹이는 좀더큰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여기가 염류농도가 어 0.75. 어 0.75? 아 여기가 염류농도가 1.97. 1.97. 근데 작년에는 여기가 3. 3. 여기가 한 1.5 정도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아. 인삼이 굉장히 재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물미라고 하죠. 잔뿌리를 얘기하는데. 잔뿌리가 녹아내릴 정도로 안 되는 거를 소맨드 쓰시게 되면 잔뿌리가 활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고 또 잔뿌리가 활력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아쿠도를 사용하시면서 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이 증진되는 거산맞다 네, 여기는 경기도 이천의 인삼밭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정확하게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 염류가 하도 높아서 문제가 많았던 인상마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염류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 어떤 방법을 써서 염류가 좋아졌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1.9... 정도 나옵니다. 87. 어, 그 예, 이 정도면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데 어, 1년 전 생각하면 많이 낮아진 거죠. 이시 네, 농도부터 측정했었는데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여기 3.5 정도 나오면 염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 내리면 빨려 버리는 거죠. 3 이상씩 다 나오다가. 지금 뭐 1.87 뭐이 정도 나오면 공격은 받는데 수분 관리하고 밝은 관리만 잘 되면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는 또한 누엔스와 소맨드 아쿠도를 강조를 해 가지고 어,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토양의 염류를 최대한 빼내고 삶을 어,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는 어, 생육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똑 고라졌습니다 어, 여기다가 평당 대부분 지금 1 0 m 가까이를 넣었어요 어, 평상 10리터? 예, 네 굉장히 많은 양을 넣은거죠 어, 그랬더 때문에 지금 3에서 1점대로 1. 떨어지는거에요? 예, 예. 한1 정도, 1.0 네.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지금. 어. 2년 전에 캤을 때 3하고 지금 3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표토층에 표토층 뭐. 이렇게 염이 계속 올라오죠? 네네 네. 한번 캐 볼게요 염이 올라오는게 뒤에... 왜올라오는아 수분은 중발되고 비료기가 땅속에 있던 비료기가 수분은 날아가고 음, 비료기는 못 날아가니까 표층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어. 다 끊겼습니다. 이만큼이 다 내려가 있는 건데 도저히 이걸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곡괭이 없이 자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여 네, 보세요. 염이 높으니까 어, 뿌리가 1년 지금 2년근인데 뿌리가 쭉 내렸을 때 이만큼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염이 높기 때문에. 잔미가 없죠 이게 죽음만 있고 잔미가 없으니까 양분을 빨아먹지를 못하는 것. 보면 미가 다 살아있습니다. 하얗게 미가 다 살아있고, 이 미들이 다빨아 지금 많이 잘렸는데 엄청 많이 잘렸어요. 토질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1년 동안 크면 배 이상 큽니다. 가면 4년근에 거의 대따마, 헬다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소맨드가 칼을 그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봄에 주로 관주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봄에 약줄때 섞어가지고 관주를 하고, 가을에 소독할 때도, 가을 소독 때도 소맨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뭐, 인삼은 물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약을 할때 주로 같이 많이 섞어서 줍니다. 여기가 염이 풀리게 된 거는 그 저희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쓰셔서 좀그 효과를 많이 봤고요. 특히, 여하 소맨드를 쓰셨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소맨드 같은 경우는 토양에 염류가 높게 되면은 이염를좀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인삼이 굉장히 재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물미라고 하죠. 잔뿌리를 얘기하는데, 제 잔뿌리가 녹아내릴 정도로 안 되는 거를 소맨드 쓰시게 되면은 잔뿌리가 활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고, 또 잔뿌리가 활력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아쿠도를 사용하시면서 뿌리를 보함으로써 생이 증진되는 거. 효과를 보셨어요. 사용하 아직 안 하셨는데 또 인삼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그 프로바이오틱스인 아트플랜과 네마시스가 있습니다. 아트플랜 같은 경우는 유해균 억제를 해줘가지고 스트레스 를잘 자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인삼에 뭐가 문제 되죠? 결국 중간 중간에 선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네마시스를 해주시면은 그 선충들이 뿌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선충 피해가 현재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같이 관리했는데도 0. 지금 0.75 정도 나오네요 윗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거름을 같이 넣었어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거름의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보다 여기가 거름의 양이 적다 보니까 키가 밑에 보다 작아요 삼의 키가 근데 삼은 어 어떨라나 이제 파보면 알겠죠 아마 이쪽이 더 밝은도 더 잘되고 저 밑에 보다 어,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염료 체크를 했으니까 한번 삶을캐 볼게요 보이기 시작하시죠? 미들이 엄청나게 끊기고 있습니다 미 보십시오. 아까, 아까 밑에 있을, 있을 때랑 거, 완전히 틀리죠? 물론 요게 좀, 요건 빠져나갔고, 미만 Sweet. 보신다고 하면, 저 같이 관리했던, 음, 땅인데도, 미 발달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목마다> 키는 작은데, 알맹이는 좀더큰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여기가 염류 농도가, 어, 0.75. 어, 0.75. 여기가 염류 농도가 1.97. 1.97. 근데 작년에는 여기가 3. 3. 여기가 한 1.5 정도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관리를 통해서 염류를 낮추면서, 어, 관리를 해가지고, 토양 관리를 해가지고 좀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 이 미들이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여기를 불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잘클 어? 테고. 어, 여기는? 여기는 덜클 테고. 아, 그런 네. 차이가 있군요. 예, 예. 야 소벤드가 좋긴 좋나 봐요. 아, 좋습니다. 염류 낮추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염류를 낮추는 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 물을 많이 주면 방법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염류 농도가 높지만, 예. 이론상으로는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면서 농사를 짓는데, 인산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물을 계속 보충해주면, 삶이 썩습니다. 그렇죠 물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쏘맨드로 효율적으로 좀 염류를 낮출 수가 음. 있습니다